아, 오늘도 출근을 했으니까 편집을 시작해볼까? 이거 프리미어 켜고 오늘 편집할 거 엄청 많고 와 이거 돌아버리겠네 어떡해 자컷컷대형 붙여 붙여 붙여 야컷컷 붙이고 붙이고 붙이고 와 편집 겁나 열심히 하네 한잔 해야겠는데? 아 어허. 자, 여기 음악 잘렸어. 여 효과음 더 넣고. 저 사람 얼굴 모자이크. 이 부분, 여기다 다시 끼워 넣어. 월산맨 알겠나? 내 네, 바로 하겠습니다. 자, 가자! 와, 진짜. 아, 효과음 더 넣고. 여기도 막 넣고 여기도 막 넣어 여기 다 넣어 그냥 다 끼워 넣어 야 자, 이거 다 됐어 이거 지금 편집판 이제 8시가 됐어 자 이제 끝냈어 열심히 했으니까 또 한잔 해야겠다 역시 편집할 때는 콜라지 에이. 와 오늘 편집만 12시간 했네 와 역시 한잔 끝내야겠다 와 우와. 아. 오늘도 야근하고 열심히 했다 원션맨 수고했어 와 수고했어 수고했어